네, 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투리로 오셨구나. 예. 네, 저희 두 분. 내가 예. 다이어트 하려고요. 조철 조철 꼬투 그러면 음. 체급을 정해야 되니까는 예. 요 체중계로 예, 올라가시. 자, 아들은 팬텀 껌. 팬텀 껌. 올라가세요. 예. 예. 어. <웃음> 아유, 백분이 넣네. 어. 하구라 고기집에 다품해라예아 예. 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육즙 존내이거. 지 하는 거 이거. 이상하게 정육점 주인 같네. 아, 오, 정육점 주인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나한 달에 간비가 얼마나 해요? 아, 그거 한 사람 당만 원씩. 만 원씩. 이만원만 네. 아. 원씩 주자. 예. 넘습니다만 예, 원이요. 잘부탁합니다 얘기해요. 고 없이 잘 얘기했는데 아, 뭐 하는 거 이상하게 대지머리 같네. 아, 그럼 우선 몸부터 풀어야 되니까는. 네. 자술 잡고. 팽팽하게 딱 알고 계세요. 들어오면 안 되고. 잡아가지고. 뭐야? 야, 야, 아이고! 만 아, 나와라 임마! 아, 뭐해?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 긴장 좀 하자! 하자. <웃음> 그럼 내가 검자 지킨김에 네. 정육전주 갔다 올게요! 네. 네. 어. 아버지! 어. 이쪽 챔피언 벨트가 어. 있는데 야! 관장님이 챔피언이었나 봐! 어. 어. 한번 쳐봐 쳐봐 그럴까? 아 야. 멋지냐? 야! 사진 한번 음, 찍자! 사진. 이걸로 사진을 찍어 놓자 잠깐만 어머!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그다음에 리빨 챔피언 벨트를 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진리 빨리 빨리 빨어 빨리 빨리 빨리 빨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이니까요. 소리 지르는 <목소리>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가 이거 센티브 쯤 이렇게 쭉 치면 안 돼요? 어. 아, 이거 치시려면 붕대 감아야 돼요. 그러면 아. 손이 다친다고. 아 그러면 뼈가, 어, 뼈가 다다다 이렇게 다쳐. 위험하다고. 아버지 팔이 왜 그래요? 뿌졌어어어러졌어 <웃음> 아, 다 나셨습니다. 어, 아, 개운하네. 네. 아이고. 제가,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뭐, 몸들이다 풀었으니까 네, 네. 스파링 한번 하시죠. 네. 음. 자 마우스 피스우시고물러먹끼우고끼고 네. 어, 네. 네. 야, 너 뭐야? 공무왕국 어? 음. 오늘은 신패치가 영역표시를 합니다. 이때 콜라 나타납니다. 둘이 어, 어, 어, 나 해야지. 아, 반짝습니다 아, 예. 자, 들어오세요. 아, 그래, 괜찮아요 아이고, 힛. 아이고. <웃음> 어, 한 대도 못 때리겠네. 이거 아무 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한대더 하시죠. 예. 저거 보지? 아, 뭐야 이게? 아! 이 자식이 날 바보로 하러 임마. 이개이 자식, 이개이 자식이 번 사건은 침팬치에게 진 고릴라가 사람에게 도는 사건이야.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하자 빨리 거든요 하세요 아들하고. 아유 아들이랑 어떻게 치고받고 합니까 네. 그럼 누구랑 하시게 아그 아까 이 줄넘기 할때 네. 우리 쓰러트리 그 뚱뚱한 놈너 나와 야너왜 나를 불렀니 너 내가 부른 이유를 모르겠니 그래. 너 내가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너 성민이랑 팔짝이고 다니더라 너야 <웃음> 줄아자너 뭐, 뭐? 그때 그 팔레타인 데 있나 네. 내가 지금 생고기 안 먹잖아 너야그 말은 어떻게 먹니 아니 열근이몰 만어 그걸어떻에 먹을지 야이 자식이 자꾸 아, 뭐? 아니 자율성인데 때리면 어떡해요 뭐? 왜때렸어이 사람아 이상하게 손이 가요 손이 가내 얼굴에 손이 가야지 뭐든지 때려요 영빈이 열 끈이 가야지 영빈이 열 끈이 가야지 야지 영빈이 열자이지자빈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 누가 단추를 때린 것 같은데? 무지하게 아파! 본 사건은 생접을 구워 먹지 않자 인디언밥으로 때린 사건입니다. 누가 제일 때렸어? 예요. 예, 요 예. 제가 저를 때렸습니다. 아! 아 때렸하고 네. 장난하는 거좀 해보자는 거지 아니 이게 덩어리가 한번 붙여볼래? 자식 너야 손이 보일가우리다 이게, 이게 아주 자 보여? 이거 뭘 닮은 것 같은데? 대왕 거북이가 짝짓기를 합니다. 아, 진짜 고이라도 짝짓기를 하는군요. 잠깐! 이 정도를 뿌려준 것 같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어, <놀람이>